안녕하십니까 맥스 김입니다. 오늘은 저 저희가 그냥 식탁을 뭐지 버렸잖아요. 어? 네, 버렸는데 버리고 나니까 또. 이, 우리는 그냥, 둘이는 식탁에서 먹으면 되는데, 음. 식탁이 또4인가족이기 때문에 좁잖아요. 음. 음. 그리고 그 애들이 오니까 앉을 띠가 없잖아요. 밥 음. 먹을 띠가. 그래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교자상을 다시 살려고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짐이 될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그냥 쇼파에 탁자를 그냥 넓은 거, 큰 거를 사자. 음. 그, 그래갖고 이거를 산 거잖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 결혼이 길어. 시킨 지 음. 며칠 됐어요. 지금 음. 한 열을 이상 됐죠. 음. 열을 넘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왔네요. 토요일 날. 음. 그래 이거 왔으니까 이거를 뜯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뜯어볼 테니까 네. 저기 당신은 칼좀 갖고 와요. 이 네. 뜯어봐요? 예, 뜯어봐요. 뜯어봐요. 예, 뜯어봐요. 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어휴, 상당히 크네. 치킨이라고 썼네. 네. 음. 토요일 배송. 원목 테이 테이블 돈을 꽤 주고 샀습니다.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뭐다 뭐지? 뭐다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있다. 지 아, 나와서 빨리 그럼 이제 나하고 같이 합시다. 이거 받쳐 놓고 아, 이거를 이, 이 힘든 거를 나한테 맺힌다. 아니, 박스. 아니, 박스. 박스만 당신이 좀 내가 뜯어 보라고 했잖아. 아, 기분 아니. 좋게 하려고 자, 우리 이제 뜯어 봅시다. 이렇게 뜯어야 돼. 그죠? 응. 이렇게. 이렇게. 어떻기만들 갖고 뭔다 이 사람을 좀약 빼고 뺄까? <웃음> 자, 뺄수 있다. 이거 이리 쳐요. 내 저쪽도 빼고. 네, 저쪽도 빼고. 알지. 뭘? 아니, 수학이술 좋네. 네. 자, 높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유아이 자, 자. 아유. 아이고, 돈도 비싸게 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좋 자, 자, 좋 자, 아 자, 자, 네 내가 보는 눈이 있지 않아? <웃음> 야, 같이 자는 건 마음이 안 들잖아. 이, 그러게, 당신이 충분났네. 자, 이것 좀개몽밥솥짱 와, 음. 좋아요, 좋아요. 아, 너무 좋다. 응. 어. 기분 되게 좋네. 예. 네. 이게 아. 조금 저쪽으로 아. 가야 될것같은데 아니, 그거는 이제 만지면 내고. <웃음> 생이야 아이고, 돈두 들었나 했대. 자. <웃음> 어, 그쪽으로 나, 옮겨요. 나 어여 옮겼어. 이쪽을 좀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 요 됐어. 됐어요? 응. 어. 됐어요. 아 어, 이제 이게 서랍을 끼어야 돼. 응. 여러분, 이 저쪽에서 뜯겨도 돼요. 아 서랍 있으니까 좋네. 말을 옮겨서 끼어요. 아이고, 아이고 서랍 있으니까 좋아. 리모컨 어,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예, 네, 이쪽도, 이쪽도 이쪽으로 잡아낼겨도 어, 이쪽도 이쪽도 이고요 그쪽도 있고 왜요? <웃음> 아니 그러니까 <웃음> 하나 갖고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하나 갖고 까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아니 왜 이렇게 <웃음> 아니 왜 이렇게 맹순이야 <웃음> 맹순이 당신 그렇게 말을 라한테 말을 한거없자 이렇게 만네 리모폰 수 있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얼마나 <웃음> 다시 이, 보여 드렸 이게 여기 쓴다가 이렇게 보리가 있어서 어, 완전히 여기 리모컨 같은 거저 이쪽에서 음. 이거 보니까 옛날에 대장간 생각 그래 그래 바람이 이렇게 흘러 쉭쉭 하잖아 <웃음> 이렇게 하면 저쪽으로 나오고 저쪽 보이죠? 거기 어. 어, 보이죠? 자우들 어. 그, 그, 그, 그, 그, 아유 좋네 어. 어우 여기 여기다가 이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게 되고 그런 건데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하면 우리 여섯 식구가 여기 앉아서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래, 그죠? 우리 파이파이 오면 저거 커야 돼 빠~~ 짜잔~~ 자, 멋지게 인생을 쌉시다 알았죠요 멋지게 살면 <웃음> 더 멋지게 살면 어쩔 까자 우리 개통식합로시다 <웃음> <웃음> 에? 커피를 어. 먹읍시다. 마침, 그, 어. 이거, 쑥게떡. 어, 내가, 저기, 시킨 거. 응, 당신이 어. 그 해풍 쑥게떡 시킨 게 왔어요. 오, 어, 그래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다가 음. 3분 돌리라고 해서 3분 돌렸어요. 음, 그래, 잘 됐네.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저기, 친구들한테 홍보도 좀 해야겠네. 응, 자, 우리 이제 갯떡도 한번 먹어보면서 해야지. 음. 목 먹을 먼저 적시 볼까? 음, 커피 음, 그 맛이 좋아. 막 음. 내려서 아니 이 손도 딱 이렇게 놓는 그 위치가 딱 됐네 높이가 아 맛있다 우리 몸이 좋다는 그 개떡지만 한번 먹어봅시다 이게 해풍으로 한 거라고 해 해풍수 아 이렇게 잘해서 왔구나 얌전하게 음, 음. 음 안에 것좀 뜯어봤어요? 예, 거문도, 음. 이거 거문도 쑤겠다. 아, 거문도? 응. 음. 해풍을 맞고 자란 거라네? 예. 예. 음. 거문도 해풍 쑤겠떡 이네. 응. 음. 그러면 얼른 전자레인지 다 돌려가지고 이따 음. 식탁에 오면은 거기서 한번 먹어봅시다. 알았어요. 알았죠? 오늘. <웃음> 또다 왔네. 예, 네. 네. 마침 잘왔네 아, 사진 찍어놨어요. 예, 음, 그래요? 응. 음. 아, 맛있다. 맛있네. 쫀득거리고. 음. 음. 수기 음, 많이 음, 들어가네. 요즘은 좋은 세상이야. 숙개떡은 옛날 시골에서 자랄 때 그거 먹던 음, 엄마가 해주던 음. 해줘갖고 먹던 그 입맛이 생각나서 맛이 생각나서. 옛날에 그 밥솥에다가 짜자라우리 나오는 거 음, 음. 밥을 그래서, 붙은 거. 그럼. 이런 게 먹고 싶을 때 있어. 좋은 거야. 옛날에 우리가 해 먹던 음식들이 다 사람한테 좋은 거야. 오늘 이제 이 상에서 첫 시승, 시승식을 해봤네? 탁자에서? <웃음> <시식을? 웃음> 나름 응, 너무 좋다. 너무 좋고, 사람은 그게 돈도 잘 버려야 되지만 돈도 재밌게 써야 돼. 있어도 이런 거 하나도 변변히못 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내가 아는 그 노인네는 그 노인네가 돼서도 고무신만 신고 다니는 노인네가 있지 않다? 최근에도? 그 양반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잖아 자식만 주면 놓을 겸 아이고 신발 하나도 운동하도 못 신고 고무신 신고 다니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유 우리만 해도 우리 달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 그 정도까지는 않는다 네, 그, 그렇게 주모가 단단한 사람은 쓸줄 몰라 응. 큰일나는 자 습관이 배서 알으면 예. 열심히 벌때 벌고 응. 쓸줄 알아서 쓸들도 알아야 돼 사람은 너무 그래도 안돼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응. 응. 자 그러면 오늘 아, 오늘 기분이 오늘, 너무 좋다 아니 왜냐면 마무리 해봐요 당신이 아니 물건을 이런 물건을 사고도 마음이 안 들면 기분이 나쁘거든. 다시 또 반품을 해야 되고 반품 말하면 또 힘들잖아요. 복워서.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물건이 딱 왔을 때딱 폈을 때 마음이 딱드는 느낌이잖아. 기분이 좋네 물건 난 물건을 물건을 그러니까 물건 살때막좀 무언가는 사고 싶은 마음 이 없어. 그냥 하나 사도 그냥 좋은 걸 사서 그냥. 싶지. 그러니까 그 냄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저기 엄청 오래된 거예요. 음. 그 지금 당장 사서 쓰는 게 아니고 그것도 몇십 년된 거예요 다. 음. 지금 좋은 거한번살때 좋은 거 사서 쓰니까 변질도 안 되고 그냥 써도 써도 그대로인 음. 것 같아. 그 스펭 그 냄비 그리고 뭐 삼중 바닥에다가 막 그대로 뭐. <웃음> 그런 거다샀잖아요 자, 오늘 마무리 당신 마무리 좀 한번 해봐요. 아 기분 이거 오늘 이거 어, 와서 이렇게 딱 폈을 때 음. 눈으로 딱 보니까 마음이 싹 들더라고. 음.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 다음에 또 음. 이제 또뭐할때또 뭐 음. 한번 또 찍읍시다. 그래요. 네. 자 우리 파이 <웃음> 파이 하고 끝납시다. 파이 <화이팅하고>. 파이 <웃음>